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조용하게 끝났어요 자, 만길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장이 연일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이 거의 막 90%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외국인들은 뭐, 선물은 5,719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죠? 아침부터. 선물은 단타로 하는 거죠.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은 막판에 지금 팔아 버렸어요. 지금 173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575억을 매수를 했는데 2시 반 부터 매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주식은 팔고 선물은 사고 해서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됐는데 거의 양매도 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월물 옵션 콜 옵션은 마이너스 1억이고 푸드 옵션은 29억 네. 하방으로 지금 구축이 되는데 옵션은 하방, 선물은 상방, 주식은 하방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3.3밖에 안 돼요. 3.3 아주 미미하죠. 아침 뭐 10시까지만 올린 게 답니다. 나머지는뭐 계속 횡보를 해버렸습니다. 베이시스는 0.09였고요. 자. 외국인들은 위, 위클리 콜 옵션을 4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자, 위클리 푸드 옵션은 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방으로 지금 뭐 오늘 수익을 챙긴 것 같은데요. 자, 월물 옵션은 콜 옵션은 마이너스 1억이 되었고요. 푸드 옵션은 2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방으로 지금 구축이 되는 상태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주식은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죠? 자, 선물은 단타로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 옵션은 하방입니다. 지금. 그죠? 하방 포지션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속임수 전략을 취하는 듯 하죠.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61선에 이제 부딪혔죠, 그죠? 오늘. 61선이 368인데, 딱 부딪혔습니다. 자, 한 부딪히고 며칠 동안 또 왔다 갔다 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하방이단 말이죠. 나스닥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4월 달에는 예,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외국인의 동량에 따라서 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자 위클리 옵션 보면은 뭐다 꽝입니다. 양꽝이죠. 콜위클리 콜옵션 365짜리는 0. 어제 0.93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제가 들어가면 코스피 백지수라는 거니까, 365 이상 가면 수익 나는 종목이죠. 365, 365.61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콜옵션은 0.61을 예, 결제받습니다. 0.81에 산 사람 손해죠. 푸드 옵션 365짜리는 뭐 제로가 되어버렸구요. 음, 자,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월물 옵션을 보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변동성이 음, 줄어드니까 콜도 마이너스 2% 풋은 마이너스 13% 네, 양매도가 하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할수 있을지 그건 이제 아무도 오, 외국인만 알겠죠 외국인이 이 시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행보를 시킬런지, 안 그러면 추세가 나올런지 네.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음, 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4월, 오늘 3월 말일인데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예. 지금 주봉상은 양봉이 되었습니다. 그죠? 양봉 되고 또 뭐, 월요일부터 하락시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자, 큰 흐름을 외국인이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단타가 진행됩니다. 그죠? 음, 선물, 선물, 외국인의 선물 그래프하고 우리 선물 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외국인의 선물 동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뭐 변동폭이 3.3.3.3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박스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자, 4월 달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하루는 급등나. 하루는 폭락,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예. 그래서, 음, 수익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침, 뭐, 반짝, 어, 뭐, 9시, 10시 사이만 시세가 나왔지, 나머지기는 뭐, 왔다 갔다, 어, 행보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행보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생기는 날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60일선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뭐 약간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지.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계속 또 행보할지 예. 아무쪼록 중요한 지점이 왔으니까 어, 양매수가 어, 유효한 그런 상황에 예, 지금 와 있죠.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위클리옵션 어, 만기일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